사기 오늘은 베트남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기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사기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 형법 제 347조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대한민국이든 해외 어느 나라든 다 존재하겠지만 특히나 동남아시아에는 많은 사기꾼들이 거주하고 있죠. 폭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트남에서 사기를 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대한민국 형법을 이야기하냐라고요. 대한민국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속인주의는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해외에 나가서라도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게 되면 법률에 의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와 반대로 숙지주의란 쉽게 말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에서 살아가며 한국에서는 합법이지만 베트남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그냥 추방됩니다. 예를 들어 성교활동의 경우 한국에서는 합법이지만 베트남에서는 불법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성교의 자유는 허락되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시 한국에서는 민영사상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베트남에서는 추방이 되게 되죠. 해외에 나가게 되면 한국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종종 듣곤 하죠. 가장 위험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한국인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 사기꾼들 또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설계를 할 한국 사람의 특성을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벗겨먹을 수 있는지 다른 나라 사람보다 더욱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여 현지인이나 타국인을 신뢰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번 편에서는 베트남에 이민을 오거나 사업 포근 주재원, 유학 등으로 와서 장기체류를 계획하신 분들을 위하여 이야기를 하고 다음 편에서는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자주 당하는 사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베트남 입국 시큰 돈을 현금으로 들고 가자니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당한 돈만 환전을 해오고 나머지 필요한 자금은 현지에서 송금을 받거나 지인을 통한 환치기 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환치기란 한국에 있는 계좌로 원화를 입금해주고 현지에서 베트남 동으로 받는 행위를 뜻합니다. 물론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간의 환치기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외국한 거래법 2 9조에 의해 그 액수가 5억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친한 지인을 통한 환칙이나 은행을 통한 정식 환전일 경우 사기를 당할 일은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친한 지인이 뒤통수를 치지 말라는 법은 없고 은행 직원이 밑장 빼기를 시도하여 돈을 건네줄 때몇장 삥땅을 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스스로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죠. 이러한 방법이 아닌 인터넷 교민 사이트나 교민 단체 카톡방을 통한 환치기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는 쉽게 예방이 가능한 것이 환치기를 하러 가셔서 상대방이 돈이 있는 것을 정확히 확인한 후 모바일을 통해 입금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꼭 가까운 거리라도 택시를 이용하여 돌아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 상대방이 돈이 집에 있는데 입금을 먼저 해달라 혹은 가지고 오겠다. 지인이 지금 돈을 가지고 오는 상태인데 급하니까 먼저 송금을 해달라고 하시면 거절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피해자분들이 발생합니다. 방법도 다양하죠. 바로 앞에 있을 때 돈을 입금하고 동이나 달러를 받아가야 하는데 갑자기 보안카드를 방에 놓고 왔다 혹은 핸드폰이 이상해서 인터넷이 안돼 가지고 바로 입금이 안 된다 등의 이상한 핑계를 대며 잠시 방에 갔다 오겠다고 돈을 가지고 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절대로 돈을 주지 마시고 입금이 확인된 후에 돈을 건네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만나기 전 먼저 송금을 하겠다고 하고 카톡으로 송금증 캡처된 사진을 보내줍니다. 물론 그 사진은 포토샵으로 작업한 사진이죠. 당연히 본인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 돈이 안 들어왔다고 하면 회사 통장이라 전산이 어쩌고저쩌고 어려운 말을 섞어 말하며 하루 이틀 뒤에 돈이 들어올 것이라 말합니다. 송금증도 확인했겠다 믿고 줄 경우 그대로 그 돈은 사기꾼의 주머니로 가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치기를 하러 약속 장소에 갔는데 환전을 한다고 연락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이때 예를 들어 만불을 환전하겠다 할 경우 사기꾼은 돈을 모두 집에 놓고 왔다고 하면 따라가자고 할 수도 있으니까 8,000불에서 9,000불 정도만 먼저 건네주며 깜빡하고 돈을 잘못 확인했거나 헷갈렸다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방 다녀오겠다고 하며 사라지는 경우죠. 옆에 일행이 있으니 믿고 보냈으나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옆에 같이 있던 사람 또한 환전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는 정상적으로 환전을 해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커피라도 한잔 하시죠. 이러면서 일행인 척 보이게 만든 후 피해자는 사기꾼이 일행이 있으니 도망은 못 가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둘이 모르는 사이라는 것을 알고 뒤통수를 맞게 되는 거죠. 이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으니 꼭 환치기를 할 경우 아는 사람과 하거나 혹은 정식 환전을 통해 환전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쉽게 말하여 사자가 사업계획서와 가짜 라이센스 등을 보여주면서 이게 돈이 되는 아이템인데 자기한테 투자하면 매달 몇 퍼센트의 수익을 받게 해주겠다 등으로 속여 돈을 받고 잠수를 타는 행위입니다. 원금보장 고수익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원금보장이 안 된다고 하면 투자를 했는데 증명서를 받고 공증까지 받아 놓은다 한들 사자가그돈 전액을 소고기 사먹는데 다 썼다 해도 법적으로 사기라 증명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특히나 해외에서는 더욱 그렇고요사자들은 처음부터 거액을 투자하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소액만 투자해도 큰 이익을 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뭐이 정도 돈 가지고 사기를 칠까 하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추후 사자는 다른 추가 비용을 발생되어 돈이 더 필요하니 조금 더 투자를 요구하죠 그리고 며칠 후 경찰이나 세관 등의 뒷돈을 찔러 넣어 줘야 하느니 접대를 해야 하느니 돈이 좀 부족하다 하며 비용을 또 요구합니다 그런 식으로 몇 번의 투자를 하게 되면 쌓이고 쌓여 소액이 아닌 거액이 됩니다. 이쯤 되면 피해자들도 사기인 것 같다는 의심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까지 넣은 투자금이 아까워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심정으로 본인의 전재산, 물론 지인 혹은 가족들의 재산까지 빌려와 사자에게 헌납하게 됩니다. 며칠 후 사기꾼은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투자를 하실 생각이면 합법적으로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에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가 막힌 아이템이라 3개월 안에 손익분기점을 찍고 추후 계속해서 수익금이 크게 발생하는 사업이라면 왜 당신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게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본인 혼자 다 해먹거나 일손이 필요하면 가족이나 친지 혹은 정말 친한 친구와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에서 하는 일을 적고 들어와 베트남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사짜들이 가장 많이 쓰는 유형이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베트남은 공산국가이다 보니 해외 법인 설립에 대해 한국보다 많은 까다로움은 물론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짜들은 그 사람에게 접근하여 고위정부관리랑 줄을 대어주겠다고 하죠. 대신 본인도 베트남 사람을 통해 해야 하기 때문에 중계료를 줘야 한다 하며 돈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베트남 고위 간부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명함이야 얼마든지 가짜로 제작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설사 정말 고위 간부가 나왔다 한들 그 사람이 본인의 부탁을 들어줄까요? 그냥 밥만 먹고 사진 한장 찍고 끝입니다. 아니 얼굴 팔린다고 사진도 못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이 맞아 친해졌다 한들 그 고위 간부가 공짜로 도와주진 않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죠. 베트남에서는 정식으로 코스를 밟고 사업을 시작해도 변수가 많아 할 일이 산더미 같습니다. 즉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통해 경험을 쌓고 헤쳐나가야 하는 숲이 있는 것이죠. 차근차근 하나하나 준비를 하십시오. 지름길을 찾다가 사자가 갔다 호고 왔는가 하면서 들러붙을 가능성이 1000% 증가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기 유형이 있지만 모든 유형을 다 설명하자면 3일 밤을 새며 말씀드려도 그래도 시간이 모자르니 대표적인 몇가지 사례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여행객들이 자주 당하는 사기 유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